저희가 어, 한국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저희로는 뭔가 솔직히 조금은 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케빈과 핸드폰으로 몰래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케빈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영상편지를 부탁을 했어요. 급하게 이틀 안에.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너무 흔쾌히 감사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영상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케빈 생일 넘어가는 12시 경이 될 때, 어, 창민이 핸드폰으로, 테레, TV로 연결을 해서, 몰래 보여줄 예정이야 케이크와 함께. <웃음> <웃음> 해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장이 시, 시장, 시장이 여기서 돼서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응. 신발끈. 실내니까. 실, 시장 이쪽에서 해서 이쪽에서 가는 거예요. 응. 상관없어. 근데 뒤쪽 다 안에 들어가야 돼. <목소리> s sort o of like mm -hmm. i t h I n k like this is cute. Yeah. That would be really cute. It's just like yeah. hard lines mm -hmm. and shapes like that. Mm -hmm. a yeah. oh. 찍으시어 <웃음> 나도 찍어보고 싶어! 나도 찍어보고 싶어, 나도! 찍어보고 <웃음> 싶어? <웃음> 어! 예스! 하나 더 시작해! 손쪽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있죠? 공과대 와있습니다! 칭천칭천 맞죠? 네, 칭찬. 네, 제가 어 뭐지 뭐지 산삼닭갈비 <웃음> 거기 양양에서 아니, 양양에서는 어 이제 지난번 데이지트 프로필 촬영했을 때그 뭐지 바람기비 같은 거 이, 있는 데서 찍고 여기는 이제 양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고플까봐 건 뭐, 뭐라고 건초를 먹이려고 가려고 합니다. 난 깐초 주세요. 갑시다. 없습니다. <웃음> 6대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즘고있습니 요즘은 요즘은 요요즘 <목소리> 저희가 어떻게 수월치잖아, 현재는... 저희가 진짜 저희 어떻게 보리가공느보희가 저리로 이는보 이거 요가어어어어 무선써야 이거 어, 좀 폈다. 야 커튼 쳐 커튼. 야 옷도 이쁘게 어 우리 이제 우리 이렇게만 안 바뀌어. 아 그래? 어, 우리 빨리 열두해서 일에 일에 일하일 하나 너가 둘셋다자너일일일 일. 하나 둘셋넷야빨리와야빨리야 모니터링해 줘. 블라이브 봐라. 아긴장건 너가 없는 더보이즈는 더보이가 아니야. 그럼 뭐야? 더보이 더보이야. 아 그래? 얼른, 얼른 낫고 빨리 병원 잘 갔다 오고 와라. 빨리 네, 내와라약잘 먹고. 응. 뭐라고? 그냥 우리가 인이어를 껴서 잘안 돼. 네, 맞아. 놀도 나오고 있어. 홍준아, 우리 이제 들어가야 돼. 우리 3분 후에 들어간다. 홍준아, 기도해줘. 안녕. 제가 좋아요. 아 파워 넘칩니다. 예. 자쪽 살짝 시선만 함께 예, 주시면 요로자 멤버들 입장해 주시니다여러분 바나나를 먹으면 지가 안난대요 저는 지가 잘안미안 지가 어떤 느낌이 지아 GG 지지 지지 b y 베 a 이런 느낌이 와 미개해요. 어힘들지 마, 하지 마. 그손 그래. 그 잡은 상태로, 그럼 잡은 상태로 둘셋할 거야. 형형손 잡자고. 어. 마이크손 마이. 마이. 마이. 그 잡고 인사드릴까요? Best 더보 y t h 이 n 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고 이때. 어디 오케이, 컨이죠? 찍고 그리고 앨범 대박 나자 하나 둘 셋. 달리시다! 화이팅! 이리와! 이리와! 기리 맨스 시작! 이제부터 시작. 시작합시다, 어. 어. 아, 이거 어디서막 봤던 장면 아니야 화이팅! <웃음> <웃음> 역시 가족은... 가족이 환영해주세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진짜 긴장되데끝나버렸 오늘 너무 진짜 짱짱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비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비 어, 여러분. 아니, 아이 브라더 우리, 우리 콩무 봤어 콩무? 우와 아, 뭐야? 저희 제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나왔어? 야 이거 봐 엄청 잘 나왔어 왜그야나 오늘 진짜 한끼더 먹으니까 삭 빠진 것 같아 나 오늘 한끼더 한 먹었어 한끼더 먹었어 한끼더 지금 어 저희 이제 사전 녹화가 끝내고 운동을 좀하고있어요 제가 소년 활동하면서 느낀 게어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활동을 하면서 너무 바쁘고 이제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근육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번 활동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리 백만, 아, 스물둘! 와.. 백만, 스물둘! 주현 씨 대단하다! 백만, 스물둘! 와! 백만, 스물넷! 와! 땀난 거 봐, 땀난 거! 할수 있어! 야! 뭐야? 포기면안 돼! 아, 아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 5개만 더 했으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하시, 하시. 네. 하시, 하시. 아, 아깝다, 그치? 2개만 줘, 2개만 줘! 못 먹는 하시. 제가 지금 목말라서 한번 빨리. 먹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하면은 현지 형이 말로는 빨리. 빨리. 빨리. 이 커피를 딱 마시고 처음에는 아 뭐야 하는데 100만 뒤에 3만, 스물넷! 맞아요. 아맞치 네, 맞대요. 100만 2 저도 지금 목이 말라서 솔직히 장어집보다 맛이 없는데 100만 2 맛이 비슷해요, 장어집이랑. 아, 아메리카인데 네. 예. 뒤에 상아나 안하나 한번 보려고 65. 저도 이제 컴퓨 다시 마라주될것 어, 같아서 안녕하블지 <목소리> <목소리> 아니세요? 맞습니다. 큐? 네, 큐입니다. 동시에 큐? 네, 그냥 사십니다. 저는 큐여서 컷하고 만나지 않아요. 저안 만났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전 그렇게 안 만나요. 컷을 만나지 거. 않습니다. 아 안돼요. 큐밖에 안 돼요. 없어요. 액션. 내가 더잘나니요 형들이 멋있게 커피 먹는 모습 보고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데 써요. 써도 못 마셔요 이거. <웃음> 선우씨 마시면 바르게 표정이 먹고 광고 해놓고 게 광고. 네? 커피 광고요? 응. 쓴걸 참아내고 참 엄청 맛있는 진짜 진짜 세상 단 표정을 한번 해. 할수 할수 있어, 있어 형이 먼저 보여 주실까요? 아니 쓴거쓴거너시어집이더낫습니다어이건 <웃음> <웃음> <웃음> <역시, 웃음> <웃음> 근데 연숙도 지시를 하나. 네. <웃음> 예, 나와주세요 안돼 안돼 저희 더보이즈그냥 첫방 무대마습니다 지금까지 더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mazing! 저희가 처음으로 소년을 보여드렸을 때그 무대의 맛을 잊어볼 뻔했어요 이 연습하는 동안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음악방송도 하고 선배님들도 보고 우리 팬분들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자, 마지막으로 이래 이래 이래 한번 세번세번 그거 같이 한번 가면안 돼요? 어, 네. 우리 그러니까. 다 같이 할까요? 다 같이. 오늘 살아온 아, 아, 들어가기 어, 전에 예.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요. 이래 이래 이래 세번해 주세요. 파이팅! 하나, 둘, 셋! 예! 예! 예! 영원역 카드. 아, 영원역 카드. 이거 바로바로 뭐라고 하죠? 엉카게 아니야. 엉카. 아, 뭔가. 어, 시야치다. 안녕하세요. 도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보입니다. 너네 갔다 온 사이 제 여기는 좀더게 그럼 너희가 많이 사나. 이거 좀 이거는 다 갔다 와. 게 사나. 이렇게. 2 0개해주1엄 아니라 카다온 저희 지금 인사 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컴백했으니까 저희 사이즈 씨를 리배님들한 기사회에서 이 사회를 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표정이 약간 심각해져요. 약간 약간. 네, 한장더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거는 누구일게요? 뉴형. 뉴형. 이도도한무 포즈. 약간 이 사진을 설명드리자면 약간 졸려요. 약간 졸린데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네, 그게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학년이 앨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이제 안 나요. 잘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거라 저는, 저는 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그냥 열심히 하셔서 되고 싶은 아, 사람을 네. 되기하다고 아, 너무 친절하시고, 네. 아. 아직도 믿기지가않는다 처음 하는 장소날씨여가지장떨리네 했습니다. 네. 열심히 다다 재밌을 것 같아요. 즐기보겠습니다. 파이팅. 이거 어디서? 잘하고겠습니다. 파이팅. 뭔가 되게 바닥이 엄청 미끄러웠어요. 저희가 이런 곳에서 공연하는 것도 처음이라 가지고. 안 미끄러졌어. 근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이런 큰 무대에서. 저는 가장 큰거 같았어요. 근데 되게 진짜 아,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 나중에는 아, 제가 하면서 생각한 게 여기 있는 아, 무대를 우리 만들러 다 채우자. 뭔가 아, 저 자신도 아, 그러면은 아, 하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여기 우리가 꼭 채우자 이런 것들 아, 아, 아, 진짜 재밌을 아, 것같은데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비가 아서 아쉬웠어요. 비 오는 무대 다 만들고 싶었요 지금까지 더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살, 12살. 12살 아. 네. 자, 소환 소환 미로 내 자, 소환 들어세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와! Happy birthday, bro. 사랑해주세요 스환 좀아 와, 이거 화질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맛있겠다. 크림, 크림, 크림. 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이 활동하면서 진짜 팬분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안올라 짝꿍 짝꿍 바빠요? 엄청 바빠요 아 a p 아니 a p 우리 a 짝꿍, p 우리 a p 이에요 제가 항상 p a p 안챙겨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 a 빨리 오세요. 제발 거짓말 좀하 p a Papa? p a p 이 p a p 진짜 제 p a Papa? p a p 씨뉴 a p a p a p 지금 a 가 키를 많이 챙겨. a p a Papa? p 일단 한균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건 왜냐면, 맞아요. 그 맞아요 한균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제가 진짜 뉴스를 하루에 100 넘게 몰라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네. 막방 수가 막방 오늘 수가. 막방이에요 제가. 우와 하나. 해야지 하나 둘셋 우와 어마이 <웃음> 아, <웃음> 그네스 해야지 안해? 하나 둘셋 하면 나 막방 해야 돼 하나 둘셋 <웃음> 우와 <웃음> 해줘 인기가요, 막방? 인기가요, 인기가요, 막방! 하나, 둘, 셋! 우와 이제 막방이라는 게 정말 실감도 안 나고 끝까지 우리 팬분들, 우리 더비들이 응원을 해주러 오잖아요. Yes, yes, yes.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 더비한테 한마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데뷔, 또 컴백 준비하는 데 공백 기간이 있을 텐데 저희가 또 자주 팬분들 저희 많이 막 보고 싶으시지 않게 계속 보실 수 있게 자주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거의 두달 동안, 한두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공백 기간 동안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 음, 안녕. 잘 지내요. 안 자요. 아잘 자요 우리. 제 <웃음> 가요. <웃음> 오늘은 아, 아, 인기가 많아. 막방 네. 진짜 더비 분들이 항상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간 거같아요다 7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진짜. 7주가 7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이금건좀그랬는 네, 네, 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맞아요, 즐거웠습니다 너무 저희 네, 더비홍들이 최고 같습니다. 네, 항상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응원 계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더비분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저희가 경기도 없었죠. 아, 네, 춥고 더운데도 막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아, 더비, 고생했어요. 더비가 짱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네. 네. 더비가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 해줘야죠. 이렇게 아, 어. 해줘야죠. 어. 하나 둘 셋. 더비가 짱인 <웃음> 것 같아요. 많이 좋습니다어요 저희, 네. 네, 저희 더보이즈 좋은 모습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뭐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네, 금까지더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